30년 전 중국동으로 이사왔어요 용마산 중랑천이 옆에 있어서 자주 갔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결혼했고 손자도 한명 있어요 중곡동 많이 발전했지요. 옆집에서 육충을 짓는지 시끄럽군요. 아이고 요란합니다 요란해요 그래도 하늘은 맑고 높지요 이웃이 좀 시끄러워도 여기는 제2의 고향 중국동에 사는 게난 행복하답니다. 하하하하하하. 5스 5는 10. 10에 0을 더하면 100. 여러분, 100세까지 사세요. 좋아.